는당구장 놀이터 나가는 길이 어디야? 어디로 나가는 거야요? 그가 신기야. 내로 가셨나? 아래쪽. 어, 내려오셨네. 야, 좋은데? 머리 머리를 헤드셔 야, 소음기 좋은데? 소음기 있으면 그냥 갈겨도 돼요. 막 갈겨요, 그냥. 참고로 그뭐냐 중앙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여기가 존나게 많아요 그니까 러 어, 어그로 끌고 싶으시면 중앙에서 갈기시면 됩니다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여기 난리 났다 여기 어 벌써 난리 났어 이게 음. 아마 병원 건물일거고 여기가 어 소, 항생제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위에가 아마 여기 들 존나 많은데 아마 병원이 여기일겁니다 아까 여기 한마리 뛰어다니는거 봤는데? 문 문도 관통 하나요? 총알이? 관통하는 문이 있고 안 하는 문이 있죠. 어, 관통되네. 어이 좋아. 그렇지.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어 산탄총. 빼고. 어, 어이씨, 어, 뭐야? 이 새끼, 어, 어이씨, 뛰는 군인 좀비, 자 됐다. 아, 물렸어. 이 씨. 아니네 어방어방어 방어 저거 때문에 안 물렸나 보네. 아 어, 벌써 다 기어 나왔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응? 아차차 어. 밑에서 총소리냈나? 왜또 밑에 뭐지어다 기어나온다 다 기어나온다 다 기어나온다 다 기어나온다 다 기어나온다 기어 진짜 막 갈기셨구만 큰일이다 큰일 막 갈겨야죠 존나 많아요 저그 아래쪽에 거기에 있어요 벽 너머에 존나 많음 존나 많음 자 그럼 이제 끌러 갈게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라서탄창이없는데요구는 님. 아. 저 들어왔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물렸어요? r sir? Muller, sir? Muller, s i 물렸어 l l e r sir. Muller, sir. Muller, s i 에, 존나 많아요, 저기. 뭐 했다고 벌써 지쳐버렸노, 이 친구. 온다, 온다, 온다. 저기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아, 잠깐만, 왜왜 이래? 어. 잠깐만. 어? 어디갔어? 잠만 조심해요 나 잠깐만 총좀, 총좀 들고 장전 조심해, 조심해 뒤에 뛰는 놈만 조심하면 돼요 뛰는 놈만 네. 사격 레벨하고 좀 많이 올리고 갑시다 그거 그냥 계속 갈기면 되겠네 나오는 쪽쪽 장전 장전 장전 앞에 앞에 장문 나오는 거 위에 오는 거 볼게 장문이 존나 많아 지금 거기 어? 백신 요비 장전 장전 나 장전 아래쪽 아래쪽도 와요? 야 역시 소총이 좋아 잠시 장전 아나 총알, 총알 껴야돼 총알 껴야된다고요? 예좀금다 아, 썼어 나가요, 나가요,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뒤로 어. 나가요 뒤로 좀 거리 벌려, 거리 벌려 너 응. 장전해야돼 아까 백신 좀비 한 마리 죽였는데 저거 제일 구속 쪽에 있어요? 저. 예. 네. 길리슈트 입으면 좀 발견될 확률이 적어지나? 그런 거 없습니다. <웃음> 그냥, 그거는, 우리 밀덕들을 위한, 그냥, 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아이고야. 극 단계 어디 있습니까? 이재정전 프레스라는 걸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게 장전해주는 애면은 얘 박아놓고 그냥 말뚝 뛰라면 되는데, 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 이제 억으로 풀린 것 같은데. 와 탄창을 여섯 개를 들고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네. 금방 쓰죠. 그래서 나중에 장전 레벨 높아지면 그냥 탄창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서른 발다 쏘고 그냥 움직이면서 다 장전하고. 그게 그냥 짜라라라 꽂으니까 그렇게 쓰는 게 원래 베스트긴 한데 노 o no. 잠깐만저 담벼나 빕시다 아 왔다 음. 죽겄다 죽겄어 이거 한 마리 온다 일단 찾아야 되는 게탄더 어. 찾아야 되고요 차 이거 쓰면 되니까 응아 이거 잠겨있네 잠깐만요 뚫어놓을게요 아이씨 뒷문 열어 오케이 네, 이래 가지고 열어 어, 일단 이거 미리 배선좀 딸게요 음. 아이씨 또 실패 연속한다 탄하고 그런거를 일단 다 챙겨 가지고 차에 씻고 올라갑시다 <웃음> 아까 오탄을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요 어 잡혔다 어 경찰 가방은 뭐야 오케이 산탄총 산탄총 타야 좀 가져가 어 멜빵 달아요 멜빵 달아줄게요 이거 줘요 총 음, 줘봐요 총이요? 이거 달면은 가벼워져요, 총. 오, 잠깐만. 총을... 정말... 버리기. 아, 총 이거를 바로 무기계산. 알아버려. 별결탄창 바닥에 던져놨어요, 총. 네. 어, 물도, 물도 새러 가야돼, 잠깐만. 일단은... 이거 넣고... 어, 이거 너무... 너무 바리게이드가 들어가있네. 씨, 이거 바리게이드 설치해버려 그냥. 아 이런 무거운 걸왜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어, 그리고 다 버려, 필요없어. 망치 집어넣고. 럭소드 어디 갔니? 한점더 챙기고, 홍조린 겁나 많이 챙겨 오셨네. 네, 그쵸? 여기다가 다 갖다 모읍시다. 병원 뚫고. 잠깐만요. 예. 고고. 소리야? 안에 또 그거 하고 있는 거. 여기 유리 치울게요. 네. 어디 유리 치우고 있는데 넘어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있다. 있다. 앞에 있다. 이거를긁어버린다고이거를이거를긁어버린다 고를 뚝거린다분대 줄까요? 아, 예를 고를 고를 고를 고를 고를 고를 고를 고를 고를 고 옷이 안 찢겨 저 안으로 돌아 와 있어요? 뭐야? 왜 이래? <끝> 왜 천이 안 만들어지냐? 어 이제 나왔다 아... 참교육 당했네 앞에서 깝치다가 설마 물리겠어? 요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물어버리네 얘들이 어디서 자꾸 기어나오네 조심해요 사방에서 막 예. 나와요 예. 볼 두들기는데 이거 총으로 미는 게 뭐였죠? 페이스바 누른대 준한 상태에서.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응. 오야왜 이렇게 많냐 또 어디서 기어오냐 얘네. 사방에서 나와 사방에서. 갑자기 갑자기 생겼어.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뭐 시작됐어. 진짜 병원에 힘이 존나 많다 잼! 때에 그런가 애들이 막오셋 앞에 뒤에. 봤어요. <웃음> 뭐야? 접니다. <웃음> 어, 향 꺼다. 아, 막 당근 씨앗 이런 거 있네. 어, 여기 항생제하고 있어요. 진통제하고. 잠깐만요. 아왜 에스키도 어디서 쬐금째금 계속 오는 거야? 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오이 새끼 뭐래? 맞은편아 맞은편 문이 뚫렸구나. 어개놀랬네 디디디디 이러길래 뒤로 돌아왔는데 뛰고 어. 했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일단 양품 제가 다 챙길게요. 예. 네. 많이는 넘네. 아.. 개쌉소름이다 왜요? 에? 아니 그걸 건너뛰고 나한테 뛰어올 거란 생각 안 했는데 아니.. 반대쪽 보고 있었는데 딱 장전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 마리가 어슬러.. 어슬렁하다 어슬럽다.. 어슬럽 다 챙겼어.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무거워요. 하... 잠깐만. 라이터가 혹시 갖고 있는 좀비 없던가요? 어, 어, 모르겠어 좀비 루팅을 할 그게 없어갖고. 시공한 열쇠나 좀 챙겨놓읍시다 어디 들어갈 때 열쇠 필요하지 않을까 세만 까딱 들고 있고 음? 라이터를 갖고 있는 친구가 너무 저, 없습니다 저 성냥 하나 줄게요 성냥 있어요? 또? 네빼거자 빼빼 아 있다. 머리 다깨져갖고 이거 어, 못뭐 뛰는 애 아닌데? 저요? 이거 <웃음> 어디 갔나?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 뛰는 여기... 애 같은데? 오! 뭐야! 왜요? 오! 순간이동해! 씨! 열쇠 돌고 사람들은... 있다. 쎄? 오우! 이 새끼 뛴다! 어 깜짝이야. 야, 아까 뛰는 놈 있었다니까요. 왜까? 먹을 거 없나? 여기 먹을 거 많을 것 같은데, 뭐야? 왜 여기 누가 봐도 그거처럼어 썩었네. 아이고야, 여기 다 썩었어요. 뭔뭐감사다 성냥 막잘 죽고 당기시네난 성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번 판. 어쩌지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시사기다좀 쩔뚝 <웃음> 쩔뚝거리고. <웃음> 아 캐터가 안 움직임. 진통제 하나 줄까요? 아 있어요. 저 아까 그 뭐냐 메디 메딕... 그 뭐냐 그쪽에 다 털었잖아요 혼자. 음... 내가 장전 좀 어. 없는 거 같다. 뛰지를 못해. 아, 이작다만에 여기 말고 이제 큰그 뭐냐 창고 하나가 있었거든요. 음. 위에 있었나? 위쪽일 겁니다. 아마 내가 아까 갔다가 갔던 데인가? 음. 아, 2층에 있네. 여기? 2층 있어요. 2층 올라갑시다. 와. 와, 2층에 있나보다. 뭔가 두들긴다. 이 새끼가 3층도 있네. 히, 몇대 언제 다 돌아봅니까? 이거. <웃음> 저도 2층 올라갈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거죠? 그 옆쪽에 조그만한 문 지나면은 계단있어저쟤 내려갈게요. 응. 네. 어디에? 쪽으로 거기 말고. 옙. Yep. 어이, 좀비 새끼. 이또 어디서 거야? 타는 거야? 그래 챙겨야지요. 어, 저 창문으로 기어 들어오네. 그럼요, 그럼요. 어디요? 여긴가? 아니, 아니, 이쪽, 이쪽. 빨래방인데? 오, 놀래라 여기. 에이. 아, 맞네. 2층이 있네. 아, 3층도 있어요. 아유. 지랄라 꼬마 여기 뭐야 열쇠 있네요 저?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음, 뒤에 또 뭐가 있는데? 여기 전시관 같은 게 있네 뭐야 이거 저는? 어 뭐야 봉합용 비눌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웃음> 어 뭐야 이... 뭔 무슨 이런 거를 전시를 해놓냐? 야 이거 뭐냐 이거 수술용 가 어, 의약품 개많네 한동안 이거 그냥 물려도 되겠다 <웃음> 에이 발또 썩었어 썩었어요? 네썩었어 그럼 잘라야지 어 이걸 자르라 그러네 아, 아, 제가 좋은거 갖고 있어요 제가 좋은거 갖고 있어요 빨간거 이걸로 한대 툭 치면서 네. <웃음> <웃음> 일로 <웃음> 와, <웃음> 와 봐.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빵거보 오! 뭐 갑자기. 왜왜 왜. 개밥 노래네. 씨. 나운데 아프네 <웃음>